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뉴 프로필을 찍으러 갈 건데 약간 이렇게 한여름 컨셉으로 좀 시원하고 청순한? 살짝 좀 내추럴한 느낌으로 찍으려고 해요. 일단 메이크업 빼고는 다 머리까지 해놓은 상태거든요. 지금 진짜 굉장히 또 시간이 역대급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튜토리얼 위주로 짧게 짧게 그냥 빨리 끝내버릴게요. 피부색이랑 굉장히 근접한 이런 파운데이션을 바를 건데요. 이것도 커버력이 꽤 높은 편이고 세미매트로 딱 마무리가 되고 아주 또제 취향의 파운데이션이에요. 제가 겨울 이후로는 그 저번에 교복 프로필 말고는 찍은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프로필을좀 갱신할 때가 됐단 말이에요. 저는 원래 되게 반짝이, 왕펄 이런 거 좋아하는데 오늘은 그런 펄은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어차피 사진에잘안 나오긴 해요, 그펄 같은 게. 사진 찍을 때 무조건 음영감. 음영감을 제일 신경을 쓰면 아주 잘 나와요. 음, 커버를 하면서 살짝 하이라이팅 효과도 주고 얼굴에서 그늘진 부분들을 살짝 밝혀주는 거거든요. 이거 안에 이렇게 내장된 퍼프가 있지만 오늘은 좀좀더 고르게 모공과 여철을 커버해주기 위해서 스펀지로 이용해서 해줄 거예요. 이제 이목구비 용곽 먼저 잡아줄 건데요. 눈썹과 이어지지 않게 저는 아이홀에 따라서 콧대랑 같이 쓸어줄게요. 또 사진 찍을 때 아까 말 듯이 음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좀 음영을 주고 싶은 부분을 확실하게 좀 주는 게 좋아요. 하 오늘은 조금 내추럴한 룩이기 때문에 너무 또 진하게는 넣지 않을 거예요. 이제 작은 브러쉬로 좀 세밀하게 잡아줄 거예요. 입술 윤곽도 좀 주고 이렇게 이목구비다 잡아줬으면 얼굴 윤곽까지 좀더 줘야죠. 요즘 진짜 너무 덥지 않아요? 작년에는 이렇게 에어컨 안 틀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에어컨을 안 키면은 약간 못 버티겠어요. 제가 추위를 잘 타는 편인데도 에어컨을 제가 키고 살 정도면은 진짜 진짜 좋은 거거든요. 아, 자연적으로 여름이면은 전기세는 진짜 아끼겠다 했는데 틀렸어요. 그래서 틀려 먹었어요. 애교살도 지금 바로 해줄 건데요. 중간 컬러들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눌러 잡아서. 이웃살 이렇게 하고 강조해 준 다음에 중요한 눈이 아주 커져 보이죠? 여기 이렇게 좁아 보이고 이제 눈썹도 얼른 그려줄게요. 제가 눈썹 탈색을 했었잖아요. 꽤 자라가지고 이제 살짝 뭔가 검은색이 살짝 살짝 올라오죠. 눈썹이 깨끗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올리브영 같은데 들려가지고 사야 될것 같아요. 오늘 제가 어제 영상 찍다가 카메라를 삼각대에 고정하는 와중에 진짜 심각하게 팍 떨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메라는 많이 떨궜었는데 진짜 역대급으로 약간 부서지는 소리 나듯이 떨궈가지고 아예 화면도 안 보여서 제가 원래는 카메라를 사려고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당장 진짜 저녁에 한 6시쯤에? 요즘에 백화점들도 다 8시 반 이때 끝나잖아요. 그래서 택시 타고 달려가가지고 진짜 이렇게 사게 되네요. 내 똥손이 카메라를 바꾸게 해줬어. 최대한 자연스럽고 예쁘게 그림 돼요. 어차피 사진은 메이크업이 반, 보정이 반이에요, 그쵸? 그 신의 손길로 탁탁탁 만져주면 은 인생샷 그냥 나오죠. 오늘은 살짝 청순 컨셉으로 갈 거라서 눈썹은 조금 완만하게 약간 이런,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려볼게요. 새로운 카메라가 초점이 그지 같아요, 진짜. 이거 때문에 살까 말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왜 이렇게 못 잡지? 이제 아이 메이크업에 들어갈 건데요. 웨이크메이크 팔레트. 전 요즘 사실 핑크핑크한 건 눈화장보다는 이런 아몬드 톤이나 약간 뉴트럴한 톤 아이 메이크업을 좋아하거든요. 먼저 이 컬러를 사용해서 아이 베이스 음영을 깔아줄게요. 전 그래도 좀 음영을 넣어주는 편이라서 이런 계열 톤의 아이섀도우를 사용해야 돼요. 내추럴하게 하고 싶다 하는 날. 아니면 너무 붉그스름해져가지고 어디 막술 먹으러 약속 가야 될것 같고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어기 파티가 나, 이런 느낌. <웃음> 음영 좀 넣어가지고 되게 예쁘게 표현하고 싶은데 그래도 내추럴하게 보이고 싶다 하면은 이런 톤의 아이메이크업을 하면 됩니다. 요거랑요거를 사용해서 중간 음영을 넣어줄 건데요. 이게 더툴랩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브러쉬거든요. 요 라인들을 제가 몇개 써봤는데 되게 좋은 거예요, 모질이랑. 브러쉬 크기 많이 런게다 너무 많이 들어서 정말 여러분들한테 오랜만에 좀 추천드리고 싶은 브러쉬예요. 제가 원래 쓰는 브러쉬만 쓰잖아요. <웃음> 뉴 브러쉬들을 좀 찾았습니다. 또 이것도 한동안 많이 쓰겠죠? 일단 이렇게 좀 앞뒤로 음영을 줄 거예요. 하고 삼각존도 밑트임 효과를 조금 주기 위해서 그림자를 넣어줘야 돼요. 근데 여기가 또 너무 다크해지지 않게 여기 음영을 욕신부리다가좀 진하게 넣어버리면 전혀 내추럴해지지 않거든요? 이미 지금 어떤 분들한테서는 내추럴의 범주에서 벗어났을지도 모르지만 아직 이건 저한테는 내추럴한 느낌입니다. 오늘 메이크업에서 또 중요한 게이 속눈썹이거든요? 이것도 더툴랩에서 이번에 나온 건데 속눈썹이 진짜 딱 샵에서 원래 있던 인조 속눈썹을 잘라서 이렇게 가위로 잘라가지고 일일이 수작업 하시거든요? 근데 그 모양 그대로 나왔어요. 완전 개꿀템. 저도 얼마 전에 속눈썹 붙일 일이 있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게 나와 버렸어, 진짜. 게다가 또 요즘은 좀 속눈썹을 길게 표현하는 게 유행이잖아요. 이게 또 길이도 길게 나와가지고 요즘 사람들 취향에 아주 적합한 애예요 제가 또 오랜만에 속눈썹을 붙이기 때문에 하, 조금 버벅거릴 것 같은데 먼저 뷰러로 속눈썹을 대강 좀찝어줘요 여기서부터 하나 붙이고 이렇게 좀 집중해서 붙여볼게요. 제가 이 속눈썹 풀이 검정색이거든요? 흰색깔이 없어가지고 이걸로 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굳으면 은 검정색깔이 딱 묻기 때문에 이제 속눈썹을 이렇게 다 붙여줬으니까 아이라인을 그릴 건데요. 속을 먼저 이렇게 채워주고 속눈썹을 어두운 컬러를 썼기 때문에 이게 점점점점 이렇게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안 보이게 잘잘 잘 메꿔줘야 돼요. 아이라인은 이 정도만 이렇게 빼줄게요. 이제 마스카라를 빨리 해줄게요. 어, 지금 속눈썹 붙이느고 시간을 다 잡아먹어가지고 역시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어요. 차라리 제 속눈썹으로 갈걸 그랬어요, 진짜. 결과물도 하, 생각보다는 별로예요. 너무 내 자신을 믿었다. 제가 속눈썹 붙이는 거 연습을 좀더 해야 될것 같아요. 원래 이전부터 조금 어렵긴 했는데 제가 약간 수전증이 있나 봐요. 이 애교살도 강조를 해줘야 되는데 야 이렇게 초점을. 너무 화난다. 카메라 어제 샀는데 진짜 부셔버리고 싶어. 어떡해. 이렇게 애교살딱 생겼죠? 아까 썼던 이 컬러로. 이 쌍꺼풀 라인이랑 제발, 제발 잡아줘, 제발. 여기서 아이라인 꼴이랑 쌍꺼풀 라인이랑 살짝 연결해줄 거예요. 이렇게 코랄에서 라벤더로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는 그런 블러셔인데 이 가운데 핑크랑 라벤더 컬러 쪽에만 이렇게 묻혀가지고 해줄게요. 살짝 그래서 앞볼 위주로. 이거 되게 엄청 우묘하게 색깔이 발려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블러셔 중에 하나거든요. 쿨톤이신 분들이랑 쿨톤 화장 해보고 싶으신 분들 이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게 내추럴하지만 블러셔는 조금 진하게 어차피 사진 찍으면 은 이것도 다 많이 날아간단 말이에요. 이 틴트를 발라줄 건데 이건 언래시아에서 새로 나온 벨벳 틴트거든요. 맨날 반짝반짝거리는 것만 이렇게 출시하다가 벨벳이 나오니까 되게 신선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발라봤는데 되게 좋아요. 엄청 부드럽게 블렌딩 내고 벨벳치고 되게 촉촉하거든요? 이거는 좀더 쿨한 컬러들도 많이 출시했으면 좋겠어요. 제형이랑 발림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좀더 진한 핑크레드 컬러랑 이렇게 발라주면 돼요. 입술 안쪽에 발라서 약간 그라데이션 느낌으로 생각보다 조금 덜 내추럴한 것 같은데 사진 찍으면 은좀 확실히 더 내추럴하게 나오거든요 메이크업이다 살짝 묻혀가지고 이렇게 해서 완성입니다 i n o o s e y o s